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대로 F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눠야 할것 같아요. F, p 유형들은 다음에 할게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F 유형뿐 아니라 F 유형을 이해하고 싶은 T 유형 분들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전에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F 유형이 T 유형보다 어려워요. 뭐 복잡하다.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명쾌한 맛이 없죠? T 유형은 그런 게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그냥 2죠.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F 형은좀 달라요.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은 그런 식의 더하기 빼기가 되는 게 아니죠. 확실한 정답 같은 게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통 T 형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죠. 대표적인 게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히 F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수 있어요. 하지만 T들끼리는 서로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T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작동 방식이 F와는 좀 다를 뿐입니다. 근데 F의 대해서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어서 이성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지나치게 남을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주관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플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애플형 중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요. 매우 이성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논리와 이성이 TU형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부족하다는 것도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자기 생각이 없는 게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걸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F들도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T 유형이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F 유형 역시 감정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이 F형들은 t 유형 못지않게 매우 이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MBTI에서 말하는 F라는 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차라리 윤리나 도덕과 비슷한 면이 더 많습니다. 진선미 쪽. 죠 진선미. 여기서 진이라는 게 T잖아요? 선이 바로 F라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T유형들은 진실에 집착하는 면이 있는데 T중에서도 특히 TJ가 그런 면이 강하다고 했죠. F유형도 비슷합니다. F유형들은 선악게 민감한 면이 있는데 F중에서도 특히 FJ가 이런 면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둘다 J유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뭔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한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로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이때 TJ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결정하는 거고요. FJ는 이게 좋 좋으냐 나쁘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TJ는 1도하기 1은 2. 이게 참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거고요. 당연히 참으로 판단하겠죠. 1도하기 1은 1. 이런 건 거짓으로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FJ는 뭘판단하는 거냐면요. 내가 B를 한대 쳤어요. 이걸 보고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나쁘다고 판단하죠. 맞은 쪽이 기분 더럽잖아요. 그래서 나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느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느낌을 바탕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뭘 좋게 느끼거나 나쁘게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판단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TJ가 수학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해봐요. 더하기 빼기 문제라면 곧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복잡한 미적분 문제라면 시간이 걸리겠죠. FJ도 그래요. 비유하자면 판사가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형량을 때릴 때 검사 측 얘기와 변호사 측 얘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그 후에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게 무슨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매우, 매우 이성적인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MBTI에서 말한 f 특히 FJ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카울이 사고뿐 아니라 감정을 합리적 기능, 다른 말로 이성적 기능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MBTI는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죠. 왜 감정이 이런 식의 윤리나 도덕적 판단과 연결되냐면요. 좋다 나쁘다의 느낌에서 선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꼬마이가 다른 꼬마이를 때렸어요. 그래서 다른 꼬마이가 울어요. 그럼 우리가 때린 애한테 뭐라고 하죠? 너 지난번에 옆집 형한테 맞을 때 아팠지? 그래서 울었잖아 친구도 마찬가지야 때리면 안돼 알겠지? 뭐 대충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은 걸 느끼고 나쁜 걸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걸 느낀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는 겁니다. FJ들은 이런 종류의 판단 작용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딱 보면 어 저거 나쁜 짓인데, 야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꼬마 애들을 보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탕 같은 거 먹으라고 막 내밀고 그러죠.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웃음> 이런 애들은 타고난 f 플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자기가 사탕 먹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 맞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쟤도 사탕 먹으면 기분 좋겠네 얘도 맞으면 기분 나쁘겠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애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는 못된 짓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는 착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판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느낌 자체가 F가 아니고요 그걸 바탕으로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를 판단하는 게 F라는 거예요 MBTI에서 말하는 F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F가 강하게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선악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한 게 있어요 특히 FJ가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부터 그렇게 되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FJ에겐 좋은 말과 나쁜 말 그리고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이 뚜렷하게 구분되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생각까지도 적용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생각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나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선악을 따지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FJ들은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도덕적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FJ의 핵심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FJ 내 유형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ESFJ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딱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ES는 외향 중에서도 진짜 외향이라고 했죠? 이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외부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FJ는 주로 외부 세계를 대상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철저히 자신과 밀착된 현실 세계인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FJ는 이 사람들 대부분을 좋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들 자기를 좋아줘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예요 ESFJ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자기가 베풀었는데도 그걸 무시하거나 심지어 이용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인간인 거죠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공동체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정작 공동체를 위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전문용어로는 무임승차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ESFJ는 붕괴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나 하죠. 이럴 때 ESFJ는 상당히 무서워요. 평상시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ESFJ가 한쪽 끝이면 INFJ는 반대쪽 끝이죠. IN은 내향 중에서 진짜 내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선은 외부로 드러난 세계보다는 내면에 감추어진 세계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면 깊은 곳에 가려진 어떤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인프제는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악을 보기도 하고요.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사람에게서 선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인프제와 꽤나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좌우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제는 난해한 성격 1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타인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봐요 아까 선악을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된다고 했는데요 FJ 중에서도 INFJ가 가장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기 안에서 천사와 악마를 동시에 보는 사람이 INFJ라는 겁니다 그리고 ENFJ와 ISFJ는 이 양극단 사이에 있는 유형들인데요 FJ가 중간형이라면 MFJ는 쌍방향이에요 ISFJ는 중간형이라서 상대가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관계없이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 사람 저 사람 안거리는 스타일인가 보다 생각하면 완전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호불호가 분명하고 선이 아주 정확한 유형이 이 부재에요 넌 여기까지, 그 다음 넌 여기까지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인간관계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기 사람, 그냥 보는 사람 그리고 아예 안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면이 있어서 이 사람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까 인프제가 1위라고 했죠. 인프제가 2위예요. 그리고 ENFJ는 ISFJ보다는 좀더 유연한 편입니다. ENFJ는 대체로 ESFJ와 닮아 보일 때가 많은데 INFJ 같은 면도 있어요. f 제처럼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불의에 맞서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프제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아보는 면도 아주 강합니다. 말하자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사회운동가나 종교 지도자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아요. MBTI에서 말하는 에프는 감정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했죠. 이걸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바이블에는 창기 둘이 다투는 걸로 나와요. 둘다 사흘 차이로 애를 낳았는데 애 하나가 죽었어요. 엄마한테 깔려서. 근데 그 엄마가 죽은 애를 한밤중에 몰래 산 애와 바꿔치기 한 겁니다. 산아이 엄마가 아침에 잠에서 깨보니까 죽은 애가 안겨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내 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애가 자기 애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갓난에게는다 똑같이 생겼고 그 시대엔 DNA 친자감별 기술도 없었는데 솔로몬이 칼 가져오라고 했죠? 아이를 반으로 칼랐어 여자들에게 한 쪽씩 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아기를 저 여자한테 주고 죽이지 말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여자는 그냥 그러시라고 했고요. 솔로몬은 매달리는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FP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